아 어, 천일입니다. <웃음> 어, 천일, <웃음> 그 어제 그 서울 사는 제자가 어그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왜 잠깐 그래서 여기 도트를 폈어요. 그 질문 내용이 어이 댓글로 달을 상황이 아니고 너무 길어서. 응? 천일 잠깐 또트어요 아, 그 질문 내용인 즉슨, 아, 선생님 영상 보고 또 궁금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한국의 구대는 나라꽃, 신령기자꽃, 뭐, 허주꽃, 내린꽃, 진첩꽃, 처신꽃, 진옥이꽃 용신꽃, 성주맞이꽃, 마마 배송꽃, 병꽃, 도당꽃, 뭐, 여탐꽃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르륵 있다. 어디, 어디, 뭐, 이거 뭐야 개인구 천식구 안택구 제석구 성주구 삼십구 병구 조상구 염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마을 거지 당사자 신고 수력제 이뭐 여러 국가 사실 요 몇, 에, 요즘 행해지는 것은몇 종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렇게 이제 했어 근데 뭐를 어떻게 본다. 아니, 뭐를 어떻게 보냐. 그, 이제, 목적어. 목적어가 빠진 것 같아. 응? 무엇을? 그니까, 러구 종류를 쭈르륵 이게 나열을 해놨는데, 해놓고, 그, 그, 뭐, 그, 그, 그, 그럼 뭐 어떻게 보냐. 아니, 그게. 아, 근데 이제 그것은, 천일이 이제 대충 알아듣고, 대충 알아듣고, 어. 얘기를 오늘은 저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볼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글자는 뭐냐? 바로 저거예요. 구술하는 목적과 의의 의. 응? 구술 구술하는 목적과 의이 아, 정도의 타이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서울제자가 이제 예, 구정률 쫙, 뭐, 달아놨는데, 아, 우리가 구슬하는, 구슬하는 목적이 뭐야 응? 목적이 뭐야? 기본적으로 잘 되게 달라는 거지, 뭐. 그죠? 목적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잘 되게 달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구대 종류를 쭈르르르 아무리 나이를 해도 그 구대 이름은 뭐예요? 부치기 나름이에요. 부치기 나름. 근데 여기서, 여분에또한 가지 더 알아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음. 구대는, 구대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의 구식, 현실, 현 생활에 대한 바램, 소원, 여기에 대한 굿이 있어요. 응? 굿이라는 게. 어, 전에 오늘 영상에서 전얘기 그랬어요. 굿이라는 개념은, 제, 죄를 지내는 개념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응? 죄를 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늘한테. 첫 하늘한테. 죽은 귀신한테. 우리 조상님한데 응? 그러한 아니면 자연신 뭐 하늘 빼고도 자연신 이 그런 개념이라 이거죠. 응? 얘기했어요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바라는 소원 그러니까 주, 죽음 이후의 것들 그러니까 저승의 것들 현 거, 현상이 아닌. 그거에 대한 바람 크게 두 가지 딱 양분하는 거예요. 어? 또 현실 현실에 내가 바라는 거 그런 게 있어요. 크게 이렇게 딱 양쪽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크게 그져도 되겠지만 나락꽃이라는게나락꽃나락꽃이 뭐예요? 어? 나락꽃이름 거예요. 국태민환 국가가 대평하, 대평하고 백성이 어? 안정하고 옛날 지금 뭐 저기 절간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훅태미난뭐불뭐 기도회 뭐 이런 거 크게는 옛날에 그게 나라꽃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제사장, 제사장 신정일치, 신정일치가 뭐요 신과 정치가 일치. 다시 말해서 왕이 왕이 제사장 노릇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후제 지낸다고 하죠 옛날에 비가 하도 안와 기후제 지내 불림병이 막 예인병이 창고래 가지고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 어떻게 지를 지내 그 형태가 뭐였냐 바로 굿이었어요 그게 굿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한 것은 누구한테 바라는 거예요 하늘한테 바라는 거란 말이지 하늘한테 바라요 자, 용신. 응? 용신. 보통, 저기, 그, 바닷가 가면은 용신자가 있고 풍무자가 있어요. 응? 용신자가 풍무자읽어 뭐야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바닷가 멀리 나가고 고기를 잡고오다 보니, 첫째는 뭐요? 나가가지고, 응? 무사히 고기를 잡아가고, 들어, 안 죽고, 물에 빠져서 안 죽고, 풍랑을 안 만나고, 들어오는 그러한 게첫 배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많이 잡게 달라.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요. 뭐, 산신제, 마찬가지. 응? 어? 성황제, 당산제, 다 마찬가지예요. 천일이 지금 열거한 요거는 뭐예요? 모두가 다 하늘이거나 자연신께 바라는 그러한 굿이에요. 그러한 굿. 자 이번에는 뭐냐 그 이제 그 서울시자가 염탐꽃 염탐꽃 저번 편에 그 염탐꽃 이제 그 말미에 저들이 이제 슬쩍 되겠냐 안 된다 하는 짓을 했는데 자 자식이 결혼을 해 부부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이 현실 얘기야 이제 현생 자연신의 천신이 아니고. 그 부부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결혼하는데 을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응? 그러니까 어떻게요? 아우, 그래. 잘 살게 해 달라고. 소원. 목적이 어디 있어요? 현실에 있잖아. 목적은 현실에 있어요. 대신 비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께 비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가치가 애군엑사를 거둬가 달라. 애군 엑사 하는, 거기에 같이 바람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응? 이해됐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기원이잖아. 내 기원. 내 바램. 응? 자, 그, 반면, 이게 있어. 여러분들 봤을 때그 부부간에 잘 살게 달라 오래도록 백년해로 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술한다. 그런데 바람이고내 소원이니까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요? 하늘께 죄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구시예요. 응? 이름은 각 지방별로 달리 붙일 수가 있겠지만 근데 반면. 하면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죠? 저 허수아비 큰고바늘을 찌르잖아. 응? 쭈가라 쭈거라, 쭈거라. 아니면 저 표적지방에다가 그 얼굴을 그려놓고 그냥 화살 뿅, 뿅, 뿅, 뿅 쭈거, 쭈가 쭈거. 그 이름 말고 그래 사술, 사술이 사술. 그러니까 정법, 정술이 아닌. 사술이다 이거예요. 사술. 이 귀신을 말하면 선신이 아닌 악신, 사귀, 마귀 그런 개념. 드라마나 그런 데서는 뿅뿅뿅하고 발로 팍팍 그런 행위만 보여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수를 집, 집도하는, 그 집도, 행위를 그 주관하는, 그러한 무당한데, 악귀가 씌어가지고, 그 악귀의 그 힘으로, 원력, 악귀의 힘으로 해가지고, 그걸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 상황과 실정에 따라서 달리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응. 자, 우리가 아까 염탐꽃, 하늘에 이제, 아이 부부가, 이 자손이 잘 살게 해주세요. 빈다고 했을 때, 그 또한 마찬가지. 그 또한 하늘에서 그 소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죠. 모른다고. 국태민한 나락꽃. 나락꽃을 성대하게 치려고 임금이나 왕이 와가지고 그냥 108배를 하고 30배를 한다 한들 전쟁이 안 난다는 부장이 있어? 없잖아 없어 옛날 여러분들 그 팔만대장경 이야기 알죠? 응? 팔만대장경 크, 막 몽골 애들이 막 쳐들어고 오 지랄하고 하니까 크, 그 불교 불심 불심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목판에다가 불경을 새긴 게 그게 팔만대장경이야 그게. 따지고 그 또한 뭐 우리 무속 개념으로 보면 그 또한 구대행인 거야 하나의 형식만 다를 뿐이지 응? 내 소원을 비는 거니까 응? 우리 백성들이 짓밟히고 나라가 초토화되고 하니까 유린 되고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소곤을 표출하고 와, 오 부처님도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촥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어? 불경을 목판에 새긴다고 그게 이러시겠어? 아니지 대신 모두가 다 일심동체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막 추구하는 거지 거기서 하나의 그 어떤 뭐라고 하지 어, 기회 세계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응집된 어, 그런 그, 어, 그 덩어리가 추출돼서 그리고 뭐요 백성의 민심을 하나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잖아 응? 임금과 잘못도 쫄다고까지. 그렇게 하나의 그런 식으로 효과는 바라볼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전쟁이 안 난다든지, 몽골군이 쳐들어오다가 뭐다 되져버린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지. 또, 그러한 뜻을 장군들이나 군사들이 받아가지고, 야, 씨, 백성들이었는데, 우리 죽기, 죽기 살고 싸우자! 이런 어떤 힘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뜻에 이루어진 않는다 하는 거야. <웃음> 천일 서두에 하늘의 일과 그러니까 죽어서의 일과 현실의 일과 그두개딱 양분을 나눈다고했어요 자, 우리가 구것에 천도자를 해요. 응? 진우기 곳을 해, 진우기 곳을 해 이런 것들을 뭐야? 그 또한 그 또한 죽은 망자들을 달래거나 죽은 망자들이 원혼을 풀고 저승으로 가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라고. 그니까 진홍꽃, 뭐, 천도제, 어? 진옥이 있고 응? 모든 것들 그런 이 유형의 모든 것들이 망자꽃 응? 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귀신이 오늘을 풀든지 하늘을 풀고 가든지 떠들이 생활 을 멈추고 가든지 그게 알게 뭐냐고 그죠? 그지만, 거기에서 우리 구술하는 당사자, 당사자의 생각에서는 뭐예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잖아. 온을 풀고, 하늘 풀고, 하늘로 제대로 천도가 돼서, 윤회를 하든, 극락왕생을 하든, 그런 바람, 그런 적이잖아.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 천들이 이렇게 딱세분에가 나눠서 설명해 주는 이유 중에 뭐, 이게 뭐가 이뭐 있냐면 천들은 다 모르지 않느냐 하고 지금 딱다 이렇게 내러, 완전히 확 내려놨어요 근데 아까 그 팔만대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듯이 응집된다 하는 얘기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늘의 일 우리가 천신께 오하고 고 자연신께 호하고 그러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일정 부분 이루어질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음? 하지만 우리 현실, 현실 세계에서 있는 기타 다른 경우. 자, 이이 예를, 예를 예를 예를 읽어 드을게요 전에도 한번 설명해 렸는데 아 어, 우리 서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술하면 서울대 합격해요? 아니라고 응? 사법고시 패스하게 해주세요 해 가지고 구술해 패스가 되냐고 안되지 안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구대의 구 구대, 그건 개념 그거를 언젠가 저이또 영상에 그러고 얘기해. 풀어 준 얘기를 좀 했어요. 뭐가 있느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 그 A라는 사람한테 걸려 있거나 안 좋은 기운.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걸려 있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 그러한 것만 싹 제거해 주는 거예요. 구술해서 그구슬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당낙 당선되고 떨어지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 왜그 사람 팔자가 있고 그 사람 아니 공부 10불도 안하고 맨 꼬도발이 하는데 걔가 어떻게 구단다고 서울대 가나 못 가잖아 그거안될것 같아 단지 그 사람이 그날 시험을 보고 그때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안 좋은 기운으로 인해 방해를 받가지고 떨어지는 경우 그러한 거를 해소시켜주는 그 과정 그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구술했을 때 그것만 가능하지 그 사람 당사자를 서울대를 보내거나 사법고시 회사하게 해주거나 학교하게 해주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안태꽃 응? 안태꽃이 뭐예요? 안태꽃은 내가 앉은 이 집구석 이 집구석에 신들을 달래면서 내가 편안하게 여기서 아프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그런 것이 또 안태꽃 병자꽃 병자꽃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은 낫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쓰래병 잡고. 구대, 구, 구세, 구, 이름은 어느 지역이나 어디 다 붙이기 다름이에요. 응? 어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확실다름이또 어, 지역별로 다르고, 응? 또 시, 에이, 뭐야, 시기별로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아, 어... 그 질문한 제자의 이야기 옛날에 이러이러한 뭐 굿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전례되어 오는 게 별로 없다 그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고 옛날에 뭐 그보다 더한 굿도 많아 있었겠지 응?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왜 그게 꼭그 많은 굿들이 FM대로 그냥 야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전성돼야 되는 거야 하고 내려온 게 아니고 그때 그때 그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변형되거나 달라져 온 그러한 구들의 흐름과 형태란 얘기지.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술하는 목적 목적하고 서두에 얘기했잖아. 나 편하자고, 나잘 되자고 그렇게 하는 거야. 목적은 구술하는 목적이 그렇잖아. 돈 들여가지고. 응? 근데, 그구술할 때, 누군가가, 일단 대상이 있고, 누구를 편하게 해주고, 또, 비축원, 내가 바라는, 그러한 또 존재가 있다는 얘기지. 응? 그랬을 때, 내, 내가, 아, A라는, 만약에 A라는 조상, 어,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있고, 이게 있고. 그걸 누구한테 빌어야 돼? 하늘한테 빌어야 되잖아 어잘 가게 해주세요 A라는 귀신한테 어, 잘 가라 잘 가라 한다고 가냐고 안 가지? 응? 안 가? 그게 우리 애들한테도 공부해 공부한다고 걔가 공부하고 안 하고 걔 죽이잖아 우리가 걔 공부하라고 그, 그 다음에는 공부 잘하나? 아니지 그 외에 다른 우리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면 어요해이 아이한테 내얘기지 누구한테 얘기야?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과외도 붙여주고, 별짓 다른 짓거리 하잖아? 그런 개념. 그때 하늘을,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 우리 중생, 중생들은 약하잖아. 힘도 없어. 응? 힘도 없으니까, 그냥 더큰 어떤 대상한테 빌어야 된단 말이지. 빌어내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큰 대상 하늘은 하늘은 내가 소원하고 빌어 준다고 해 가지고 내가 소원하고 구슬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다들어주게다 들어준다 구슬하면 들어줄 거다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우리 제자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이천일이쭈르르 나열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들어지고 우리가 치성을 들이거나 구슬했을 때, 그걸 다 100% 다 들어준다. 들어줄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야. 음. 어, 여기서, 저들이, 그, 저, 저얘기가 그죠? 선신. 좋은 신. 능력 있는 신. 응? 음? 실력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능력도 없어. 저는 과외선생 얘기했잖아. 서울대 아무나 보내냐고. 선생이라고 서울대 다 보내냐고. 아니라고. 첫째는 그런 차이가 있고 첫째는 첫째는 그런 차이가 있고 둘째는 뭐가 있냐면 내 소원을 바라고 내가 기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당한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늘 하늘의 신들은 취합을 하지 응? 택도 안 되는 소원과 기원을 얘기할 때 하늘에서 그걸 받아주느냐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지 안 받아주기 때문에 천일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천일이 누가 뭐, 저번볼 필요했잖아 종이교나 그누구여 아이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이루어지냐고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 응? 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 <웃음> 어, 부적 부적에 보면은 뭐 별의별 부적이 다 있어. 뭐 헤어진 여인이 다시 들어오게 한다든지 마음 떠난 여인이 바람 아 맞다. 바람 피는 남자 여자 바람 못 피게 한다든지 별 희한한 얘기 다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요포보이예요 실질적으로 그 만약에 그래서 구도된다 그런다고 그면그 사람이 돌아오냐 안 돌아와 그럼 부적을 쓰냐 부적을 썼으니까 그 돌아오냐 안 돌아오지 단 부적을 썼을 때에 그 부족의 그 개념과 그 기운, 거기에 그 신들의 어떤 그 작용, 그게 감이 되고 본인이 노력을 했을 때, 본인이 노력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상대의 마음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과 이 천일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해소시켜주는 역할. 거기까지만 해주는 거야 야너 가지마 가지마 바람피지마 일로와 일로와 여기 붙어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응? 장애물 그거 그것만 응? 정리해 주는 거야 그 나머지는 뭐야이 본인 몫이 되는 거지 아나 어, 저기 부족 썼으니까 저 새끼 나한테 올 거야 시작난거봐놀랄라 오냐고 안와 그 다음부터는 뭐요? 누구 몫? 본인 몫이 되는 거야, 또. <웃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상굿을 했어. <웃음> 아이고, 조상굿 했으니까 난다 했네. 하고 누르랄라 하고 그저라고 살면은. 조상님들이 그걸로 편하고 코땡 하나? 그게 아니잖아.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쉽게 된게 절간에 어? 절간에 이제 망자들 잎을 딱 모셔놓고 아이고 우리는 절간에 아, 아, 던져놓고도는, 우리 절간에 모셔놨어요. 절간이 뭔데? 거기다 휙 던져놓고서는 코땡. 아유 우리 절간에면서 속편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거랑. <웃음>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해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구대 형식과 이름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어? 무지하게 많아.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무지하게 많고 다 일일이 어 이게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렇게 따질 것도 없고 왜? 충쳐가지고 뭐라그랬서 할까 목적 위하는 목적이 있고 바라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응? 비는 대상이 있어 응? 그 개념에 있을 때 얼마나 얼마나 진솔하게 제대로 된 제자가 제대로 풀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아무리 큰 제자가 아무리 옳게 가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국태민 안달았고 뚱딱거린다 해서 전쟁이 안 나거나 기근 기근, 기아 응? 빈곤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아니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무당이 없었어? 그지 걔네들은 굿안해 그런 거? 하지 그런데 저렇게 죽어나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굿을 해서 바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고 또 아닌 건 아니라 얘기야 택도 아닌 걸 갖다가 야 내가 네 아들 저기 서울대 붙여줄게 너사복고이 패스하게 해줄게 택도 아닌 건안 된다 이거야구 굿을 해서 될게 있고 안될게 있는 거예요 응? 영역이 달라 영역이 응? 아셨죠 응? 가지수가 많다고 그뭐 저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어디가 구달 때막그 열두 어? 거리니뭐어쩌지막막 뭐 이런다 해 가지고 뭐시. 그게, 그게 그런 구이라고해 가지고 그 곳이 잘 되는 것이냐 응? 아니요. 아셨죠 우리가 구절하는 목적과 의의 그거 바로 그런 거예요. 응? 바로 그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큰, 뭐, 나라꽃이라든지, 막, 이런, 이런 거는, 우리, 우리, 그, 우리, 이, 이, 이 무당들이 제결할거 아니야. 그냥, 나라에 크게 한 번, 제일 하늘에 어울리는 그런 정도이고, 그걸 그, 정도 개념을 끝내주셔야 되고, 우리는, 민간, 민간 사이에서, 그, 서로 귀중화복과, 애환을 달래주고 하는 그딱고 그 안에 작은 개념 그 틀, 거기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알았죠? <웃음> 아... 그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구슬 된다고 하든지, 한다고 하든지, 이런 무당들은 조심해요 조심해 응? 뭐여 다 사귀지 다 사귀꾼이요 진짜 무당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 저기 어르신이 딱 계신데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게 내 두냐고 안 된다고 아까 사설 얘기를 했는데 잡기 잡기들은 지가 못하는 게 없어. 지가 잡기들은 지가 옥황상제예요. 어? 지가 옥황상제예요.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뭘다 해줘?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예요. 또궁금 하겠으면 댓글 달으셔. 오늘 14일, 양력으로 벌써 이러다 다 갔어. 음력으로는 23일. 임신이 돼요, 예? 요일도 토요일이고, 비 온다고 하다가만, 응? 잘들 보내시고, 대충, 대충, 구사, 구사하는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었는데, 예, 천일도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막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어?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대충 알아들으셔, 응? 궁금하면은 어디 논문 찾아봐. <웃음> 알았죠? 끝. <웃음>